비타민이 어떤 명칭이 여기 어디에서 왔느냐 자, 명칭의 유래가 뭐냐 그 다음 바이타민 분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바이타민 용어가 이두 단어가 합성되는 형태입니다 바이탈 그러면은 활력이 넘친다, 생명력 있다 뭐 이런. 아주 활동적이다 이런 뜻,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잖아 그죠? 활력이 넘치는 그러니까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민 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꼭 아민은 아니야 아닌데 처음 발견될 때가 아민은 아민인데 우리 생명에 진짜 활력을 넘치게 해주는 물질이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추정을 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름이, 아, 그럼 이거 이름을 우리가 바이탈 아민, 바탈 아민, 약자로 바이타민, 이렇게 이름을 부르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생명체가 필요한 화물로 합성 거의 그 당시 할수 없었어요. 그래서 합성하더라도 충분히 양이 되지 않을, 않습니다. 대개 보면은. 이 바이타민을 음식으로 섭취를 꼭 해야 된다. 이런 형태입니다. 음식으로. 자, 여기는 어떤 종류가 이제 알려져 있느냐. 크게 두 그룹으로. 수용성 바이타민과 지용성 바이타민으로 나눌게요. 물과 친화력이네. 물에 잘 녹는 형태의 바이타민. 자, 바이타민 B, C. 바이타민 B군과 C, 그 다음에 뭐 LP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수용성 바이타민 형태입니다. 지용성은 ADEK. ADEK. 자, 수용성 매일 필요한 양만큼만 사실 요구됩니다. 지용성은 매일 공급은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몸에 어느 정도 약간 저장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체내 흡수는요. 수용성은 일반적으로 흡수가 쉽고 빨라요. 그런데 지용성은 흡수가 좀 어려운 점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저장성 그러는 것. 수용성은 필요 이상은 전부 배설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로는 바이타민 B12 코발라민 그러는 이 코발라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저장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고요. 지용성은 저장이 되는데 주로 간이나 지방조직에 저장이 됩니다. 간이나 지방조직에. 여기도 이제 저장성이 그렇게 A와 E는 그렇게 뭐 이렇게 저장성이 좋다, 이렇게 갈 정도는 안, 아니에요. 어찌됐든지 수용성보다는 그래도 지용성은 몸에 조금 그래도 저장할 수 있는 어, 힘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독성은 대개 보면 수용성은 크게 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용성은요 과량 저장될 때 독성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비타민 A나 D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 좋다가 아닙니다. 전구체는 수용성은 전구체 없어요 지용성은 전구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조리시에 특히 물로서 조리한다그러면이 수용성 바이타민은 거의 소실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용성은 기름에 녹아서 소실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봅시다. 비타민 B1 이름이 티아민 그러면 티아 하면 티올 티아 그러면 황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티아 그럼 황을 여기 보면 S 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 교수님 이렇게 복잡한데 야 이거 저 수용성입니까? 수용성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저 질소 질소 가지고 있고 황 가지고 있고 이렇게 알코올 가지고 있고 탄소수소 그렇게 많이 기, 길이가 긴 형태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티아민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은 수용성입니다 자 그래서 생리작용으로는 우리가 티아민 피로포스페이터 t p p 들어보셨죠? 해당 과정에 바로 필요한 당질대사에서 필요한 바이타민 B1 티아민 성질은요 산에는 안정한데 알카리에는 분해되버립니다 그 다음 바이타민 B2 리보프라빈 자 플라빈 아데닌 다인 뉴클레오타이드 FAD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오 이것도 이렇게 어 복잡한 구조를 가졌는데 물에 녹습니까? 수용성입니까? 수용성입니다. 보시면 여기 질소 OH 알코올기 많죠. 그다음에 키톤기 자,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물과 친화력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바이타민 B2, 리보프라빈, 리보플라빈 자, 열에는 안정하는데 빛의 분해가 일어납니다. 리보프라빈. 그 다음 B3, 니코친산, 나이아신이라고 다른 말로 부릅니다. 나이아신. 자, 육각 고리에 질소 가지고 있는 여기에 C1 OOH, 카복실 산이 하나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나이아신, NAD, 당질, 지질, 에너지 대사의 NAD, 니코친, 아마이드, 아데노신, 뭐, 다인 뉴클레오타이드 자, 이런 형태, 니코친 산입니다. 성질은 안전한 편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B5. 판토텐산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판토텐산 자, 이것도 마찬가지 뭐 하여튼 복잡한 것 같은데 수용성입니다. 왜 수용성이냐 알코올기 가지고 NHCOOH 이런 친수성 그룹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지 지질대사와 그 다음에 코엔자인 A 조효소 A 조효소 A의 구성물질이 됩니다. 판토텐산, 산알칼리의 불안정해요그 다음 B6, 피리독신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피리독신, 단백질 대사 적혈구 생성하는 데 쓰입니다. 피리독신, 열에는 안정하고 빛에는 분해가 됩니다. B6 바이오틴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바이오틴 자 지방산, 단백질, 핵산 합성과 당대사에 꼭 필요한, 지금 얘기하는 건다꼭 필요한 겁니다 체내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틴, 알칼이나 산화제에 불안정합니다 그 다음 B9, 엽산, 다른 말로 포릭애시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포릭에시드 엽산, 항빈혈작용, 그 다음 핵산, 아미노산, 합성, 적혈구 성숙에 필요한 바이타민입니다. 산성에 불안정합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쭉 이렇게 한번다 해서 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요약표다 요약표니까 나중에 이건 좀 기억을 할 수밖에 뿐일 것같아다 기억을 그 다음 B12 코발라민이라고 그래요 안쪽에 보면 CO 되는 코발트가 보이죠 코발트를 가지고 있는 자 아민이다 바이타민 B12, 그럽니다. B12. 굉장히 복잡한데?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여기 전부 피롤 구조가 하나, 둘, 셋, 넷개 피롤 구조의 안에 중앙에 코발트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자, 이런 형태입니다. 핵산이나 단백질 대사, 그 다음에 적혈구 성숙에 관여되는 바이타민 열에 비교적 안정하고 산알카리에는 불안정합니다. 그 다음 바이타민C, 다른 말로 아스코로빅애시드, 아스코로부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겁니다. 뭐 생리작용으로 콜라겐 합성, 항산화제 그 다음, 철 흡수를 촉진해준다. 그 다음, 공기에서, 공기 중에서 산화됩니다. 열이나 알칼이나 미량 금속에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합니다. 그 다음, B, C, 여기까지가 이제 수용성이고, 이제 밑에 A, D, E, K, F, 이거는 지용성입니다. 자, 지용성 바이타민 A, 다른 말로 레티놀, 그러면 레티놀, 레티놀 자, 보시니까 뭐 탄소, 탄소, 이중 결합, 단일 결합, 이중 결합, 단일 결합, 이중 결합, 단일 결합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죠. 자, 그래서 레티놀, 어디에 우리 눈에 건강에, 그 다음에 상피세포, 자, 이런 생리작용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나 빛, 금속에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 다음, 바이타민 D, 카시페롤, 카시페롤, 바이타민 D2, 뭐 D3, 이렇게 지금 구분했고, 일단 뼈 성장과 석회와의 관계되고, 칼슘, 흡수, 정진에 관여된다. 성질로는 열이나 광선 산소에는 안정을 한데 안정한 편인데 산 알칼리에는 불안정합니다. 그다음 비타민 E 토코페롤. 토코페롤. 항산화제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열 산에는 안정한데 알칼리나 빛에는 불안정합니다. 그다음 비타민 K 메나티온이, 메나티온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혈액 응고에 관여됩니다. 혈액 응고 열산에는 안정한데 빛, 알카리, 산화제에 불안정합니다. 그 다음 필수지방산을 다른 말로 뭐 바이타민 F라고 부르는, 부른다 그러면 그건 필수지방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필수지방산에 뭐뭐가 있습니까? 필수지방산 리노레산 리노렌산 그다음 그 다음 몸에 합성량이 적다면 아라키돈산 그세 개를 우리가 필수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바이타민 B1 지금 얘기했는 바로 피루부산 탈탄산 반응에 피루부산 자 이게 CH3CO COOH 피루부산에 자, NAD, 코엔자임 A, 마그네슘 필요하고 티아민 피로포스페이터 필요하고 리포산 FAD 관여해가지고 자, 이와 같이 아세틸코에이가 되고 CO2 탈탄산 반응 일어날 때 여기에 티아민 피로포스페이터 바이타민 B1 티아민이 필요하다 자, 엽산 엽산 구조 앞쪽에서 봤습니다. 바이타민 B12 복잡하죠. 코발라민 그랬습니다. 자, 이 코발트 여기 보이죠. 코발트 바이타민 C 자, 바이타민 C가 왜 항산화제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세요. 여기에 o h 에 가지고 있던 요 수소를 남에게 공급해 줄수 있는 거예요. 하나 공급하고 두개 공급하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은 이렇게 자다이하이드로아스코로브산이 되어 가지고 자, 이게 여기에 이제 또 가수분해로 고리가 열려지고 최종적으로는 옥살산염이나 뭐 트리온산염 등으로 분해돼서 바깥으로 배출됩니다 이때 이 옥살산염이 만들어졌을 때 만약 여기에 어떤 칼슘이온이 관여해서 많이 존재한다 이러면 은 칼슘옥살레이터 결석을 만듭니다 결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바이타민C도 너무 많이 과량 먹어가지고 어? 칼슘 옥살레이트가 몸속에서 많이 축적이 된다. 이러면은 상당히 조금, 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책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없지만은 그런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그 다음, 뭐 수용성 바이타민, 결핍 증세, 티아민, B1, 결핍 각기병, 식욕부진, 뭐 피로, 권태또 과잉 섭취 시의 부작용도 나옵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졸음이 쏟아지고 근육이 완화되 버리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결핍, 그다음 과잉 섭취 시 부작용들이 나옵니다. B2 리보플라빈. 자 결핍일 때. 구순, 구각염, 안질, 설렴, 이렇게 염증, 이런 쪽이 나옵니다. 그 다음, B3, 나이아신, 결핍, 뭐, 페라글라, 니코친산, 결핍, 증후군, 뭐, 체중 감소, 등. 비 판토텐산, 성장정지, 체중 감소. 과잉 섭취 시 설사, 메스꺼움, 뭐 가스 많이 등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과잉 섭취 시는 그렇게 뭐 많이 결핍일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가끔 이제 보입니다. 그죠? 문제가 보이니까 한번 보시고. B 6 피독신 결핍 피부병 뭐 저혈소성 빈혈, 바이오테인 피부염 성장정지 엽산 거대적 아구성 빈혈 뭐 설사 위장염 설염 구내염 등 그다음 코발라민 악성 빈혈 악성 빈혈, 비타민 C 아스코르브산 괴혈병 뭐피아 출혈 뭐 체중 감소 등 정세가 나타난다 그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그 어, 다음 지용성 바이타민 바이타민 A 레티놀 결핍정세 야맹증 안구건조증 뭐 피부각질화 성장부진 뭐 과잉섭취시 태아기형 두통피로 등 바이타민 D, 칼스페롤, 결핍, 구루병, 골다공증, 골연화증, 과잉 섭취시, 신장결석, 신부전등 바이타민 E, 토코페롤, 결핍, 빈혈, 불임, 과잉, 출혈, 설사, 두통 바이타민 K, 메나디온, 결핍, 출혈, 그다음 과잉 섭취시, 뭐 와파린 복용 환자 경우 혈액 응고 증가, F 필수 지방산 결핍, 피부염, 성장 정지, 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뭐 함유식품은 그냥 뭐 일반적으로 그니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